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오늘은 알리를 피드백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yeah. 어 스케이트보드핑원님의 댓글, 예 네, 유튜브 링크를 주셨네요. 저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한의 네, 변호사님처럼.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화면이 합성된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린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하는데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스케이트보드 알리 일주일 2cm 몇 센치 떴는가 한번 볼까요? 오케이 자 한번 더 오케이, 음, 한, 아, 한번 더 하십니다. 오케이, 오, 지금은 좀 떴어요. 한번 더 하면 아안하네요자한번 아, 다시 볼게요 어이 영상을 보실 때 지금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하는 거랑 좀 다른 게 보드가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네요 계속 자 굴러가다가 알리 그리고 뒤로 가죠 다시 앞으로 굴러가다가 알리 저 다시 뒤로 갑니다 자 다시 또 굴러가다가 알리 지금은 좀 떴고 몇 센치가 떴냐면 어 보자 다시 어 아이 어 아이 아이 헛아 일단은 이게 아 다시. 하, 2cm는 넘네요. 예. 여기 이거 수정하셔야 겠어요. 2cm 아니고 한 4cm? 네. 네. 그냥 해본 얘기고요. 이게 알리가, 어, 이 영상을 찍어주실 때, 뭐,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만, 나중에 잘 타시게 되면 알 거예요. 어, 발만 찍으면 안 되고, 상체가 같이 나오도록 찍어주세요. 왜냐면 알리 할때 상체도 중요하거든요. 자 일단 첫번째 문제, 문제는 보드가 움직여요 뭐 주행할 일을 하려고 한 거였으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뒷발 팝을 칠때 팝을 딱 치는 순간에 테일이 딱다 있는데 이게 팝을 치는 것과 동시에 테일이 뜨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있죠? 닿고 나서 뜨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이 정확하게 한 방에 딱이길캐쳐가된아 스탑이 된 이유는 닿는 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렇냐면 뒷발을 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찬.. 알릴 할때 뒷발 팝을 찬다고 생각해서 알릴 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찬다고 생각을 안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점프에 가까워요 제가 할 때는 뒷발 팝을 차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바로 떠요 금방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슬로우로 다시 보겠습니다. 자. 뒷발이 상당히 오래 땅에 붙어 있을 거예요. 이 붙고 있고. 자. 손을 잘 보시면 잘 보세요. 팝을 칠때 이게 그러니까 땅이 저 땅이 있는데 딱 팝을 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.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느낌. 이해가 되시죠? 자 그, 그거 그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. 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뜬 거는 좀덜할 거예요. 그 붙는 느낌이. 맞죠? 예잘 보세요. 뜨는 게 닿자마자 바로 뜨기 시작합니다. 이게, 맞죠? 바로 뜨죠? 그러고 그 전에 거는 닫고 나서 뜨고 이거는 텔이 닫자마자 뜰 거예요 닫자마자 뜨고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? 점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뒷발을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프를 해야 돼요, 알리는 점프 그럼 나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드가 뜨기는 떴으니까 알리가 되긴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알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연습하시다 보면 결국엔 제대로 됩니다 저도 처음에 알리를 정말 못했어요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뒷발이 팝을 찬다고 생각하면은 어... 어 물론 차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이런 상황을 차는 게 맞고 찬다고 생각하고 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타는 사람 중에 근데 이제 지금 피드백을 받는 스케이트보드스피어님 같은 경우에 찬다고 생각하는 걸좀 버리시고 하면 더잘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찬다고 하는 이 감각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, 발이. 이렇게 이게 아니고, 이렇게 돼야 돼요. 한 방에 딱! 이게 딱! 이렇게! <끝> 큰일 날 뻔했네. 자, 이게 한 방에 딱! 돼야 돼요. 이게 딱! 가 아니라 딱! 이 아니라 유명한 알리 강좌 영상 중에 옛날에 제가 봤던 건데 마이크 발레리가 만든 알리 트리티보에 나와있어요 그 가스레인지에 실수로 아니면 불에 손을 딱 대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아뜨가 하고 바로 떼잖아요 딱! 바로 이렇게 딱! 근데 지금 피드백 받는 분은 하트 핫뜨... 아 이미 과상 입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손을 너무 오랫동안, 그러니까 팝을 너무 오랫동안 찬다는 의예요 이거를 한 방에 해야 됩니다. 짧고 간결하게. 오케이. 자, 이거를 늦게 하면은 테일이 뜨고 싶어도 안 뜨는 거예요. 눌러지니까 탄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는 힘을 발로 누르고 있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. 이런 느낌인 거죠.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바로 한 방에 딱 떠야 돼요. 그래서 점프에 좀더 집중을 하시면 이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. 뒷발을 세게 찬다는 것보다 점프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. 점프를 하면서 앞발을 일식 들면 자동으로 테일이 차지 않아도 팝이 들어가요. 이렇게 자동으로 점프가 핵심입니다 영상 보시고 자기가 연습하는 기술이 잘 안되거나 어 제도이 필요하다 싶을 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방수를 못 받겠다 제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영상을 보내주실 때 본인의 영상을 제 유튜브에 피드백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도 되는지 그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보딩 하시고 코로나도 조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